뱅뱅이. 안녕 니하 있어요. 이런 아주 높은 곳인데, 이게 높은데 사람의 마을에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간 색깔이랑 소수 민족의 문자에서 내렸고 네, 샹그릴라 고성 내에 숙소가 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샹그릴라 고성 에이션타운 고성이 아니라 옛날 마음 고성? 여기는 에이턴이라고 하요 호텔 으로 들어가서 직진하면 숙소가 나옵니다 칼이 용어하는 것 같은데 회색 칼, 칼. 음. 어. 탐락이라든지 저거 하면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음, 이따 봐요 두 쪽에 얼른 왼쪽으로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약간 흥빈진진한 느낌이 드네요 음. 진짜 약간 구성이 온것 같다 고성 음. 그러면 숙소로 음. 야기전 음. 2분 아니면 도착할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리시 팝도 있네요 머피스 샹그릴라비어 음. 뭐 저런 데 가면 되겠다 이제 골목으로 네. 안녕 네. 니하오 <웃음> 똑같은 이름의 숙소가 3개 정도 있는데 제가 다른 곳에 왔다고 주인분들이 안내해 주고 계세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아기자기한 느낌의 호텔이네요 이런 느낌이 좋은 아늑한 느낌의 호텔입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이렇게 차도 주셨어요 기 로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짐을 놔두는 것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꾸며져 있네요 방이 화장실도 깨끗하고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2층에 올라와 봤어요 수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일층이에요 이제 샤워를 하고 숙소에서 나와서 저 숙소예요 샤워하고 숙소를 나와서 은행에 가려고 해요 현금을 좀 뽑아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은행을 뽑으러 가겠습니다 저의 숙소 가는 게조차 아름답네요 이 동네는 아, 숙소도 너무 좋고 샹그릴라도 너무 좋고 어, 와, 기대 1도 안 되는데, 샹그릴라. 너무 좋다. 샹그릴라. 와, 근데 배고프다. 일단 제 계획은, 은행에 가서 돈을 확인하고 돈을 찾고, 그, 포도협 차박 액션에서 만난 형님분과 같이 밥을 먹을 계획이에요. 이장고성보다좀더 오틱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 동네에 내 칼을 많이 파는 거예요 내가 고성에서 버전화 그냥 일반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아기자기하네요 이제 또터다 호텔인 걸 걷고 쪽만 가면 ATM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둘러 봅시다 배고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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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국인 분이 운영하신다는 자세랑 게스트하우스, 게스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게 시작하네요주방에서